빠르게 어 누가 그 인터넷에 그거 길을 짧게 요약해서 올려줬는데 아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 이제 아시나가 이제 막 전쟁 거의 뭐 누가 다른 데서 막 침입을 하고 있는 그 와중이라서 되게 경계상태라서 이제 괜니치로도 그렇고 되게 막 황자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난 상태인가봐요 이게. 그래서 저거 불상으로 건너기가 안 되던 거였어. 미코노 시노비오 요코스 미코노 시코메가 유타사 쌀 주세요. 나쌀 썼어. 할머니, 할머니한테 쌀 줬어. 또 받으러 와달래. 사요나라, 아나타나 육스에니 목소리가 이뻐. 그러면 저기서 다시 가야 되는 거잖아. 황폐한 절부터 다시 가볼까? 황폐한 절에서부터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 이거 스토리가? 길 찾는 게 이게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뭐 동영상 하나쯤 보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회사. 엄마 회사. 강화 의이 한번 보고요. 소지금 필요한 아이템 부족합니다. 이건 또 어디서 오는 거야? 400원. 리 환영의 쿠나이 아 이거 쿠나이 이거 상인이 파는 건지 보스가 주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러면은 이거 이거랑 요거 이렇게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 놓을까 두 번째 행방불명 거대한 소용들을 일으키는 큰 부채 두번 연속 날릴 수있다 네, 잠깐만 나도좀 쓰고 자장다좀바꿔야겠다이 공포 지우는 거고 어금니다물기세개 있네요. 기름. 불 필요가 없겠다? 금전을 부르는 미부풍선이라 이걸 써야겠다 혼? 혼을 부르는 이건 뭐지? 회생의 힘 입수량이 증가한다고? 물건을 부르는 미부풍선 가다시마 이렇게 해놓고 일 문자 쏙쏙세 특 안개술법이나 이려나요 꼭두각 기술법 이거 한번 써보죠. 여하 <웃음> 요거 저 말린 꽃감 가져오는데 원숭이한테 한번 썼네 려거아돈 <웃음> 쓸려고 그랬지 참. 야부거운 주머니 많아. 1500원. 엄마 음. 의사 엄마 의사. 메아리 와 이것까지 해야 이게 되나본데 하참 음. 이게 근데 지금 필요하나 이게 코코볼 막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일단 전 이걸 찍겠습니다 소지금 필요한 아이템이 부족합니다 아 이거 쓰고 싶은데 환영했구나 이. 500원 됐네 이거 절대 죽지 말자 <웃음> 죽으면 200원으로 깎여 어 상인아 너뭐 팔고 있냐? 이런 거 팔고 있구나. 너 그래, 표 주박의 씨앗도 있구나. 너 아씨, 이거 낭떠러지 기구, 이 원령에 대한 비망록, 이거 인터넷에도 봐야지. 이 <웃음> 차라리 너나. 지금 돈을 쓰자. 표 주박 하게, 아, 돈을 나중에 모으고 다 써. 160원이야. 오케이. 이거를 사서 이제 하나 났나. 먹읍시다. 에마한테 얘기를 하자고. 그리고 이건 뭐지? 세전압. 대공인살 기술서. 1200원. 그렇지? そ모토ともせなか 소노오 その王gression... 예. 다치시시기리다이시뭔다 불사백이 다시기리다 우시기리다. 우시기리 있었단 말이요? 우시기리다. 우시다우시다 우시기리다. 우시시시기나 속곳모토의 우대라면 노아 맡기세테 석정도노니모 레오 이와네바. 次に속모토가来るまでに시데노다이요시테오저것길 체비를 하고 있겠대. 미친. 次に소. <웃음> <웃음> 어떻게해 근데? 불사 백이기로 하면 되나?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죽었는데 <웃음> 이 양반 안 죽는데 안 죽어 <웃음> 죽어 이거 어떻게 죽여야돼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죽이는 거 아니야? 뭐지? 아닌데? 하고 온다 해가지고 지금 안 듣는 건가? <웃음> 뭐야 대체? 오마이, 와시야, ,その 시 와시 인, 인, 대로나, 대 다시 얘기 볼까? 아니 이거 후시기를 어떻게 뽑는 거야 후시기리, <웃음> 후시기리, 후시, 오시? 기리기리. 어, 자세를 바꿨어. 요약 오이바라오 기려나 각고 어, 쇼사. 이거? 여기서 그냥. <목소리> <목소리> 안녕히 이건 내 거다. 이제 어금니, 어금니를 갖고 있었던 거야. 헐, 어금니가 자살하는 아이템이잖아. 자식, 자기는 자꾸 죽고 싶은데 못 죽으니까 저걸 갖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계속 죽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신하성 본성으로 가야되는거같은데 A가 아니고 여기 이런 애들이 있었나 몰라 들이 있으니까 일로 가고 여기서 잠깐 건너가 볼까요? 아시나성 본성을 못가 버려진 감옥? 어? 입구는 갈 수가 있네? 일로 가 볼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갈수 있지? 문이 설마 닫혀 있다거나 <웃음> 잠겨 있다거나 그런 거? 에이 에이 아니겠지? 어1리 있는데? 고 다. 아무도안 온다고? 얘는 있고. 어이 똥개 새끼들이. 지금 왜 저러고 있지, 저거? 어얘 있네. 전쟁 났네. 잠깐만, 형님. 아, 형님. 와, 경험치 많이 줘. 잠깐만 이거 바꿔야지. 1문자 쓴다는 게5 2 0 0이가 나건데. 신의 도모가 오홀. 수를 통해서 닌자들이 들어왔나 보구만. 아, 이게 생겼네. 얘들 잠수해 볼까? 오, 아이템 있다. 보무링어 여기도 없네. 아이템 오, 빨라. 보물! 보물! 보물! <웃음> 보물 게다 있네 어이 누구세요? 오! 녀석 쎈데? 예산놈들이 아닌 녀석들이 나오는구만 아이도좀 가면 안면안쟤네쟤 어떻게 올라온 거임거임거 이거. 이거. 이거. 다 뒤졌, 거이다뒤졌 이거. 이 왜? 다시 켜졌네 아니 전쟁 났다고 여기로 못 오게 하는 건? 뭔 경우야? 뭐가 이벤트 같은 게 엇갈리거나 해서 그런가? 아이템도 사실 생겼어 사실상 맵이 새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잠깐지어에 누구 어어어이세상어내 이걸 어겠다 먹고 거꾸로 베기랑 어 잠깐만요! 잠 잠깐만. 에이, 그러시면 안 되지 고 <웃음> 어? <웃음> 응? 아니, 아, 아, 이 들켰네. 대표, 잡아, 잡아, 안돼. 나 500원 있지 않았니? 아니구나, 아, 씨앗 샀구나, 다행이다. 근데 여태까지 잡아온 애들을. 경험치 는 <웃음> 고마워 고마워? <웃음> 너는 인사를 해야겠다, 내가 인사를 안 되잖아! 안죽었어 <웃음> 어이구! 아니 이거 제때 썼는데 왜아 이게 타이밍이 해자급이 아니네 타이밍이 그닥 좋지가 않네요 이게 우리 팀, 우리 팀. 어, 나도 그거 쓸줄 아는데, 그거 진 죽어버렸어. 미안하다. 씨, 씨야. 저말 남긴 채, 그는 죽어버렸다. 에? 어, 저거 적기잖아. <웃음> 저거 잡으면 수족 쪽이지? 저거 잡으러 가자. 아, 이쪽에서 안 닿네요. 이리로 <웃음> 가면 되지? 아니, 쏙독새 녀석들 다 죽었니? 아니, 피지. 똥개를 사용하다니. 아니 저거 사무라이 쇼다운에서나 본 똥개 아니야 저거. 댐벼. 똥개 댐벼. 하 겠어？팔 하나 밖에 안쓰 는데, 다 외팔 인가？와. 제발 30% 명조야 발동해라. 아 잡몹 잡는 게더 어려워. 아돈 깎였네. 아 경험치도 깎였네. 정말 이거 여기서 기다리면은 왜안 나타나지? 나타. 哦 n i 哦 미지어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어우 너네 너무 세다 예산일이 아니야산일이아 o n t s e 센센 it. Send it. s 기 잡기 어렵지? 잡기 왜 어렵기는 t 패턴을 아예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잡기가 w 지 도당 있잖아. 아, 바로 들키네. 어우. 아유, 개야, 개야, 아. <웃음> 어? 개야? 아, 들키네. 어, 뭐야, 왜? 피했는데? 피했다, 이 콜? 못 피했다.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아니, 쟤 처음 봤을 때. 아니, 미니보스로 있던 걸 그렇게 쉽게 잡아놓고서 왜 쫄한테는. 오, 고마워요. 고마워요. 명조? 고마워요. 30% 믿고 있었다고. 오이, 오이.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 어이,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봤나? 저 녀석? 못 봤겠지? 못 찾는다. 아, 둘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다. 어디 있는지 뒤를 돌아. 뒤돌아. 난 일대일로 패턴을 연습해 보고 싶다. 뭐. <놀람> <놀람> 네 친구 죽었다! <웃음> 아, 이거 패링만 선고시키면 진짜 쉽구나. 금방 뒤지는구나, 저거. 체감 쌓여가지고. 하지만 내가 패링을 잘 못하잖아? 안될 거야. 아마. 개걔어디있어걔 없어졌어 디놈의 패턴은 이미다 파악했다 탄탄탄탄 탄, 탄, 탄 하는 타이밍에 때리지 아쏙쏙새이 족밥새끼들 진짜 이 성을 잘 지켜야지. 이걸 이렇게 못 지키면 어떡하니? 어머나. 어, 저기 저렇게 다 있으면 어떡해. <웃음> 오다다다다. <웃음> <쉬. 웃음> 어유, 저 위에 떠있을 때왜 슈퍼하머 판정이냐? 아이고, 씨. <웃음> 보고 때렸거든요? 보고 때렸는데 저러네. 이게 들키겠지? 그냥 일어나자. 너는 지금 무적의 한 인자를 보고 있는 거요? 와. 어? <웃음> 내 체간이 먼저 무너지는구나. 으, 이거 명중 확률 떨어지겠네, 이거. 아, 씨. 오, 세상에! 이 연속? 말도 안 돼. 나 루토 긁어야 되나봐. 30% 확률이지만은.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와 대단해 아..절로 가면 들키는구나 저렇게 들켜서 위쪽 보겠지? 어? 어딘지 모르네? 그러면 요 녀석을 먼저 잡아버리면은 어 어이 들켰어! 이러고만 있어도 되네 칼같이 맞을 필요가 없네 잘했다 잠깐만 스킬포인트가 지금 많이 쌓였단 말이죠? 어? 누세요 어휴 저기 싸우는 녀석이 있었네 아 이거 말고 내게 도와줄게! 너도 찔러! 거기서 찔러! 그렇지! <웃음> 찔러 찔러! 아홉 <어허! 웃음> 찔러! 아... 찔러 찔러! 거기서!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웃음> 이 자식아 도와줬더니 기껏 경험치 산발 하죠. <웃음> 아, 이것까지 이렇게 배우면 이거를 습득할 수 있구나. 근데 안 되죠. 지금 방출백이? 킨농 no. 이거 1이네 스킬 포인트 아 레벨업 좀만 더 하면 된다 레벨업이 아니고 저거 뭐냐 뭐라 해야 되냐 아무튼 스킬 포인트 2만 더 찍으면은 저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나 1회차라서 이게 너무 이 기술, 저 기술 다써 보고 싶어 가지고 큰일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두 번째 행방불명 써 보자. 카타시로 쓰고, 이거 한번 쓰는데 몇 개나 들지? 세 개나 드네. 아 이거 발동 시간 <웃음> 발동 시간이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형님. 누 형님이야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어? 야 이게 이게 맞어? 와... 여기서 페링 검사하는 거구만? 아이고 <웃음> 야악저 죽는다, 아주 그냥 꺄악! 꺄악! 아저까지 <웃음> 어, 가면은 안 들키겠지? 거 들키네. 저거 몰라라 어이 누구세요? 야 너무 너는 미쳤다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어 쥐새끼 아쏙 어, 독새가 쥐새끼한테 당한 거야? 어. 얘는 쥐새끼라고 300 392 나주는데 너무 어대게 많이 주긴 대게 많이 주네. 야 이거 너무하는 데아 이거 못 써먹겠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아나 이거 없는데? 저쪽 위에서 날볼 수도 있을 테고 면안 돼. 아 속독새 쪽밥 새끼들 진짜 이거. 올라갔는데. 어이 누구세요? <웃음> 치자! 들켰어!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그만하지 못할까? 쟤네 다행히도 쏙쏙새처럼 비겁하게 표장을 쓰진 않는군. 내 강의 중에서 다시 돌아오마. 가네, 그러면 얘만 잡에게 어른의 사탕주네. 어, 누구세요? 아니, 여기도. <웃음> 있어? 아니, 거기는자자기 튀어나오시면 안되는데 고 어, 들켰어? 얘네고도 고기, 고가고죠보죠고싸라 뭐보어 된거 같아요. 쟤네 진입을 못 하겠어. 진입을. 죽을뻔 했다 이거는 언제 써야 되는 거야? 복지. 오! 발차기! 발차기 저거 찌르기로 되는 건가? 혹시? 그냥 피하는 게 낫겠죠, 저거? 확실히 모르니까 나선으를 많이 쐬겠다. 이거 아... 순식간에 사라져 이걸 한번 써볼까? 이쪽으로 하면 늑대들이 있었죠. 바로 올라가면 늑대들이 바로 있단 말이야. 저기도 늑대있네? 미친? 저기도 늑대있고? 이거 들키잖아 그러면은! 아아! 이럴 때야말로! 손가락 피를 써야되는데! 참말로다가 이거를 좀 들키는데 <웃음> 제발 제발 쟤나본거 같은데? 삼 마리씩만 걸리네. 쟤도 미쳐가지고 지금. 저 공격한다죠. 오, 죽어가지고 내가 죽인 걸로 돼. 아 들켰어 어 쟤도 뭐 던지네 우스야 저 모르는 녀석이 한 마리 있네. 아, 아, 들켰어. 미친. 아, 제발요. 어? 여기서 싸우자. <웃음> 이제 괜찮아. 여기 이렇게 있어, 이제 참. 얘는 또 있어? 족밥이잖아 아니 근데 저긴 또 있어 얘가 아무나 좀조지로 가봐 나 따라오니 혹시? 오, 나 따라오네? 잘 있네 오, 여기서 작전 회의하고 있는데? 오. 싸움 개꿀잼 어, 너와 내가 만난 것이요? 야, 돈잘 모여 후반부 되니까 초반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아래 적기 있나 보네요. 음, 쟤네는 쪽밥이니까 냅두고. 야, 여기서 싸워야 돼. 적기 약점이 불이지? 음... 기름 뿌리고? 기름 어디 있어? 기름 뿌리고, 음, 기름 뿌리고 그러자고. 아, 저 바로 저렇게? 아 이거 말고. 아프지? 와, 불 붙는 거 봐. 미쳤어. 불 붙었다. 극딜, 극딜, 극딜. 오, 잡기. 가다카로시로홀고 이고, 어, 이 이고, 이고, 이고, 이고, 이고, 형님! 이고, <웃음> 이고, 때려봐, 잡지 말고 때려봐. 잡지 말고 때려보라고, 때려보라고. 아유, 진짜. 오, 설마 죽는 거? 어. 아니군. 일어나, 아빠. 에? 아 세상에 날아가요! <웃음> 오아 이거 설마 일트만에 못 깬다 못 깬다? 때려잡죠 그냥 오올 한 대씩 배어물자 그때는 그때와 나랑 달라 임마 이 자식아 <웃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어? 오 병. 오 이제 더 괜찮아지겠군. 약 먹으면 왔스 경험치도 그대로에다가 어 아주 좋은데요 이거. 막혀 혀있나나 여기가 무슨 보물 얻는 곳이고 아, 이거 뒤쪽으로통하는구나 그냥 가도 안 들키겠지? 음... 이도 내 부치기 적이라니 영감님이 쓰러지면 단숨에 지는 싸움이 될 거야. 그런데 돈은 제대로 나오려나? 도망쳐 봐도 돈이 별로 없는데, 이거 완전 땡중이네. 엄청 엄청 주네. 돈은 얼마나 주니? 쪽 밥이잖아? 야너와봐 <웃음> 어, 엄청 세네 <웃음> 아니 이상한게 저 찌를 때 강찌르기가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못밟겠어요 간파배기를 그가 아유 대놈새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너. 저기 가 봐야 되는데 자 본성의 장본성에... 부사 <웃음> <웃음> <웃음> 대기소였나요? 애들 무시 하고 그냥 쪼르륵 달려가 볼까？얘 는 바보 라서 그래도 어? 몰라？이 악 물고 몰라. 이 약물고 몰라. 아이템인 있네? 네. 바보 있다 어? 어 세상에 아 <웃음> 세상에 <웃음> 세상에 아세상에 미니 보수였다니. 누가, 누가 보수야, 누가. <웃음> 저기서 저장했어야지. 저장했어야지. 저장했어야지. <웃음> <웃음> 녹화, 녹화 다시 할게요.